아이고~ 안녕하세요. 수주로 다니시네요. 일주일로 다셨어요이 시간에요? 제가 오늘은 꾸안꾸 아세요 꾸안꾸 너무 옛날 말이지만 꾸안꾸 꾸안꾸입니다 꾸안꾸 머리도 안 했고 자연스럽게 나쁘지 않네요 이 학번 이구번 <웃음> 아, 뭐야 크게, 크게 웃을 일은 아니잖아 이 e, e 학번 정민호입니다 사회체육학과 이 e, e 학번 사회체육학과 친구들이 이런 잠바 많이 없었어요 감패러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패러글라이딩 그 저거 저거 저거 날개저만저지 저거 운동 다닐 때딱 하나 지하철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영상입니다.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보다 <웃음>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저빵 찍었어? 내 찍고 올게. 여러분, 제가 여기 빵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와 가나슈 화이트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거 뭐냐? 난 이런 게 좋더라고, 이런데 진짜 맛있겠네 가또한 카페 너무 좋다 여기. 야,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다. 빵을 아 그래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악수 한번드릴 아, 악수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미스터 트럭 때부터 해미 왔습니아 그래요? 고맙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한번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네 더? 아버지 사셨어요 <웃음> 아 너무 <너는 무슨> 선물이야 <웃음>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우리 아버지 기대할,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비행 기대하겠습니다 비행 기하게해주다 비행 겠습니다 일단 기늘하늘을다시죠아대하겠습니다비 아아아 네. 뿅. 하다 비행 기대하겠습니다 비행 기대다겠 에이, 리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어 에이. 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할수 있지. 네, 네, 자, 오케이, 자, 가자. 네. 파이팅. 좋았어좋았어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일본도 못잡아서아까 차에서. 좋아, 좋아, 좋 이런 게있잖아한시간 잤면 이게 아니라 어제는 그냥 1초도 못잤어 초. 1초. 너무 일찍 훌이 어제 늦게 들어가고 나는 4시 반에, 3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칫을 <웃음> 내면. 아까 고기 맛있게 먹었어? 네? 아이고 이제 손도할수되네 일로 <웃음> 와 누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웃음> 이리 와. 고기 먹을 때는 누리야. 고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지금은 밤 12시 7분입니다. 보람차게 일을 하고 또 내일 또 녹화를 위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 잠고만셨니다만다주세요 <놀람> <놀람> 어, <놀람>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잘 들리고 들려요. 이어주세요. 네, 승방 들어가니까 전화기 한번 하게 해보지. 네. <웃음> <웃음> <웃음> 끝까지 맞을 수 있는 거야? 뭐 <올려>? <웃음> <웃음> 좋아, 그렇게? <웃음> 어, 네, 다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엄마의 청춘을 되찾아 드리는 건강 솔루션. 연습하는 거지?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My Lord>. <웃음> <웃음> <웃음>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중요합니다. 녹화지시 전에 지시사 갖고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동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볼까요? 어. 마이크 사용할게요. 스준즈 분들도. 맘에 드셨다 하면 다 같이 하트 하는 거한 번. 케어는 케어링. 오 노래 잘하시네요. 가수할까? 하지 말까? 뭐 해야 되냐? <웃음> 어? 오늘도 역시나 재밌습니다. 주접풍에는 주접단 분들이 뭐 하는 기,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주접단 분들의 텐션에 어, 따라서 프로그램을좀 많이 분위기가 다가지는 것 같은데 오늘은 차분하게 재미있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죠. 보고 싶죠. 그럼 만날 테니까 오늘 출근할 때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그렇게 한 번씩 보면 충전되고 아, 니게 진짜 언제쯤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자 기본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안 좋은 상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다서도 야외에서는 2m 거리가 유지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고 기준을 설명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